마마. 나, 나, 크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7월 28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점포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한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7월 30일 토요일은 경매장 휴무일입니다 하지만 소매점은 정상영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B11번 킹고수산으로 왔고요. 어, 삼치 가격이 좀 많이 내렸어요. 전체적으로 좀 저렴했었고요. 네, 정갱이는 여전히 가격이 괜찮은 편이고요. 청어 가격이 지난주에 막 3만원도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좀 가격이 살짝 아, 내려왔습니다. 숭어 가격도 조금 내려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민어 가격은 지난 이제 복날 때보다는 조금씩 떨어지고 큰 거는 좀 비싼데 작은 거는 아주 저렴한 편이에요 자 C7번 대원수산으로 왔습니다 꿀뱅이는 항상 가격대가 좀 비슷비슷하고요 요즘 금태가격이 정말 좋아요 금태가 좀 많이 잡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큰 거는 이 35,000원이고 이제 적당한 크기들은 12,000원, 15,000원 선에 예,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어 같은 경우는 한 5kg 이상 되는 좀큰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한 5만원 선에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복대에 6만원, 7만원 막그 정도 됐었거든요 자, 단새우는 좀 가격이 좀 가요. 그리고 오늘 저인망 단새우 같은 경우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 자, B6, C6, 돼지수산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금태가 저렴하죠. 정갱이도 가격 괜찮은 편이고요. 마리당 뭐 3,000원, 4,000원 이 정도 구입이 가능하시고, 횟감이 가능한 선도예요. 이건 이제 선어 민어드 탄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구, 큰 대구들은 키로에 17,000원인데, 이 작은 대구들은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이제 고등어는 여전히 좀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한치 몇예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한치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살짝 아, 올랐고요. 보통 한 10만원 선, 요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청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가격대가 살짝 내려왔지만, 그래도 평소에 비하면 좀 비싼 편이에요. 전갱이인데 양식 전갱이가 좀 있었어요. 이제 키로에 28,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자리. 오늘 벤자리 좀 많이 보였거든요. 키로 3만원 초반이 대부분 이제 점포에서 다렇게 팔았고요. 민어는 작은 거는 25,000원부터 좀큰 거는 55,000원 선까지 좀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5.5kg 짜리 요거 키로 5만원이니까 한요 정도 크기는 한 5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래미인데 엄청 커요. 네, 한 800g 정도 나갈 거라고 했는데, 저게 한 3만원 정도 했고요. 네, 돌문어는 키로에 24,000원. 음, 그러니까, 돌문어는 뭐 크게 그 가격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B5번 신의수산으로 왔고요. 참돔 가격이 살짝 올랐습니다. 21,000원 선이고, 네, 제빵어는 좀 가격이 좀 내려왔는데, 좀 크기가 좀 아쉽죠. 좀 작습니다. 2.5kg대에 네, 어, 24,000원 4kg인데 45,000원 그러니까 이제 5kg를 기준으로 해서요 조금 가격대가 좀 이렇게 격차가 좀 나는 편이에요 돌문어인데 이거 망에 한두 마리 정도씩 들어있다고 하네요 조금 잘 자란 문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C 4번 한길 통상으로 왔고요. 연어 가격은 지난 주와 동일합니다. 23,000원이고 보통 적 크기 한 6kg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전매 가리 보통 병어돔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저렴한 생선이죠. 그런데 그 어시, 어시장이나 이런데 가면 좀 비싸게 뭐, 판매를 해요. 근데 저같이 저렴한 생선이라는 거좀 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건 식감이 좀 단단한 편이에요. 점조전갱이는 가격대 크게 변화는 없어요. 크기가 점점 작아지네요. 제빵원대 23,000원 가능하면 4kg대를 구입하면 좋은데, 4kg대 또 가격대가 좀 부담되기는 하죠.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제주광어하고 완도광어 가격에 대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도광어는 가격이 항상 고정인 것 같아요. 28,000원 한번 올라가서 계속 그 스테디하게 몇 주째 28,00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이 비싼 것, 그러니까 많이 가격이 오른 건농어예요 농어가 이제 2kg대가 벌써 한 이제 2만원 이니까 3kg대 되면 더 많이 올랐거든요. 자, 작은 것들 말고 이제 좀대수했으면큰 거를 고르는 게 좋아요. 거거 익선이라고 생선은 좀큰게좀 좋긴 합니다.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라서 좀, 좀, 좀 아쉬운데 이 농어이 3kg 대 같은 경우는 25,000원이 에요 지난 주에도 25,000원이었거든요. 이거는 가격이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오징어인데 선도 좋죠. 박스 55,000원 그러니까 선도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 저인방단세우는 선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가격대가 55,000원 조금 더 좋은 거한 6만원 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C5번 이제 방해물이라는 업체고요 여기 이제 황금광어가 들어왔어요 요거, 이제, 키로수를 재봤는데, 한 1.3키로 정도 되는데, 키로 3만 5천. 가격이 좀 비싸죠. 이 조금 가격이 내려야 또 많은 분들이 드실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자연산 황금강어 리뷰한 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C6번 오복상해로 왔고요. 여기는 이제 광어. 여기도 광어는 동일하죠. 거의 가격대는 비슷비슷 하고요. 그 다음에 돌돔이 있었는데, 오늘 돌돔 보기가 쉬우지는 않았어요. 2kg 짜리인데 키로에 85,000원. 가격대가 조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참돔, 요건 좀 작은 것들은 1 5 5 0 0원이고 민어는 이제 키로에 따라서 3만원짜리, 3만8,000원짜리 조금 잘 자란 것들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벤자리도 여기도 32,000원 32,000원 33,000원? 아, 다, 다 거, 거기서 거기에요 가격대는 화로시세 네, 차트를 보게 되면 광어 같은 경우는 완도광어든 제주광어든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 같은 경우는 3주째 계속 25,000원 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돔 같은 경우도 이제 살짝 1,000원 정도 지난주 보다는 올랐습니다 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그 오늘 물량표를 좀 보게 되면은 대게 하고 완게하고 물량이 굉장히 적죠. 이제 요즘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 물량 자체가 많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킹크랩도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대가 높고요. 어 대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마 휴가철은 좀 지나야지 될것 같아요. 자, 이게 킹크랩 선어인데 이거 23,000원 짜리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39,000원 짜리 요 제가 양쪽 거를 다 이렇게 만져보거든요 이거는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선어라도 어,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는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싼 것도 만져보시고 또 비싼 것도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가지 투성 관계가좀 들어오는데 오늘 거의 다 선어였어요 예전에 제가 리뷰한 거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게 선어인데, 이건 키로에 16,000원이었구요. 이거는 이제 활대게에요. 키로에 37,000원. 선어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나죠. 자, 이제 소매점인 믿음수산으로 왔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네, 예, 절지죠. 이거는. 그리고 우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정품이에요. 이거는 키로에 48,000원. 네, 대게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크기가 좋아요. 1.5kg 정도 나갑니다. 한 마리가. 네, 크기가 굉장히 좋고요. 밑에 거는 이제 절지예요. 요거는 이제 35,000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선어들이 쪼 있었는데요. 이제 킹크랩 같은 경우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비싸요. 킹크랩 선어가 키를 48,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게 선어 같은 경우는 이제 23,000원. 아, 이 정도 됩니다. 믿음수산 밴드가 있어 여기 매시세가 올라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믿음수산은 낮에 방문하셔도 구입이 가능해요 단 미리 재고가 있는지 예, 확인해보시고 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찜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모두 다 가능한 아, 점포예요 브라운 킹크랩 절진데 키로 25,000원이에요 제가 오늘 브라운 킹크랩을 좀 사려고 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수산대전 상품권 사용해서 20% 할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31200원에 1 7 k g 를 구입을 했어요 동양물산 전복전문점으로 왔습니다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합니다 보통 9시 반이 정도면 문 닫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로페이 수산물대전 사용 가능하세요 어, 전체적인 그 시세는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짝 음, 가격이 좀 음, 괜찮아요 요새. 자 이제 폐류를 보러 어, 그 경매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참소란데 4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보통 한 4만원 선이었거든요 었그 대자가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이게 지금 한 망에 이렇게 어, 죽어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었대요 저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저걸 다 솎아내고 하니까 아, 단가가 조금 올라갔다고 설명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백합도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이 좀 음, 다르고요 그리고 세조개는 노랑 세조개 살이에요 이거 350g 이라고 합니다. 한 봉에 들어있는 게. 바지락은 이제 한 봉이 있고, 그러니까 절반짜리. 좀 이렇게 소분해 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멍게도 이제 큰 거, 그거 절반 거. 그래서 만 원짜리, 만 구천 원짜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 낙지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3만 원대, 3만 원 초반대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이거 3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닭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새우는 여기에 1kg가 아니라 7에서 800g 정도 되고요. 한 20mm에서 22mm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C9번 초이스 수산으로 왔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금태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는 건좀알수 있죠. 네, 여기서 산치가 가운데 거 보면 이제 푸른빛 나죠 저런 것들이 조금 괜찮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징어 가격 어, 괜찮고요 네, 오늘 청어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네, 갈치는 보통 저한 박스가 5kg 기준에서 담아요 그래서 조금 뭐덜 나가는 것도 있고 좀더 나가는 것도 어,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갈치 B급들이 있는데 약간 배가 터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집에서 구워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새우는 요거는 이제 16,000원 C13번 초원수산으로 왔고 여기 미어가 많았어요 요거 이제 탕감으로 쓰는 거죠 18,000원, 20,000원 좀잘 자라죠 근데 조금 더 커지면은 이제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요 문어 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 0 마리 한 상자 생물. 요즘 오징어가 저렴하죠. 요거 는 이제 새꼬시에서 먹을 수 있는 횟감 병어구요 요거 이제 황골뱅이하고 이제 흑골뱅이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대구, 요건 좀잘 자란 대구죠. 요건 박스에 3만 0천 원. 요렇게, 예, 됐습니다. 자, C13은 영남아기로 왔구요. 음, 이제, 백골뱅이라고 써놨는데, 요거, 굿, 그 뭐, 섞어서 다, 이렇게, 강원도 가면은 백골뱅이라고 하긴 하더라구요. 근데 좀, 좀 달라요. 백골뱅이하고 황골뱅이하고는. 어, 2만 원. 네, 감가자미 그리고 이제, 기름가자미인데, 좀 크기가 괜찮았구요. 요고, 이제, 개장어인데 요거 이제 특장 이라고 써져 있는 박스에 특장 이라고 써져 있는 걸 고르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거를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금태 6마리에 4만원 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을 한바퀴 다 돌아 봤고요 아까 봐뒀던 황금광어를 구입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입한 그 브라운 킹크랩하고 황금광어는 촬영한 다음에 그 리뷰 영상을 곧 올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휴가철이라 그런지 좀 시장이 좀 썰렁한 편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뵈요